전 송중기라는 별명.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21살이라고 들었습니다. 열일 살입니다. 나이 소기시오셨나요 나는 여기 딱 보이지 반장이야 이 반에. 등교 시간이 어여시 반이거든 늦네. 예올 네. 거야 이제. 안녕하십니까. 아좀 늦으셨네요. 밤샘 공부라고. 오늘 아. 하고. 이건 뭡니까 이건? 아 제가 자주 쓰는 연필인데. 아 네. 오 진짜 써지네요.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자주 사기 귀찮아가지고 손걸 아. 샀습니다. 이거 <웃음> 왜 이렇게 느이셨어요 아저 화장실 다녀오느라 아, 아. 화장실 2 시간 동안 다녀왔네 <웃음> <웃음> 잠깐만요 지금 돼요. 복장 그거 뭡니까 아이 복장 불량 뭐예요 지금 아 진짜 지금 이거 안해 이거 안돼요 공고 1등으로서 지금 되게 불성실짜 단정하네 지금 이렇게 똑바로 어. 옷을 입고 와야지 지금 아, 잠시만요 안해 명찰 어딨어요 이름 명찰 명찰을 들어봐 이거 고맙습니다. 명찰 안돼 <웃음> 허허 거 이거 볼까요? 지금 선생님 부릅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하 yeah. t r e b 어할몰요어 I a p t s p e a e s h r 어, w y d l i s e 학생, 학생. 어, 진짜 뭐 하는 거죠? 아또 어, 연예 고에서 왔다고 또 가디건을 입었네 많이 많이 멋있네멋있네 학교가 아주 잘 돌아가는구만 <웃음> 이거, 이어폰 좀 뺄게요. 네. 네. 네. 케이스 없으세요? 아촌 송준기라는 별명을 아 과성. 네, 아저 송준기랑 좀 친근하죠. 혹시 연예과 어디 예고 무슨과였나요? 스케이트 만드는. 아... 아 <웃음> 그것도, 예, 그것도 예고에 들어가있 해요? 예술 아, 이것도 예술이죠 저는... 저 위에 있을게요 어. 아, 아, 가방을 똑바로 써야죠 어, 뭐죠? 아, 뭐야? 아,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네,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저도 처음 보는 아, 분이셔서 이 과자로 말하자면 아니, 아니요, 아니요 본인 소개를... 아, 아, 제 소개요? <웃음> 어 먹을 걸 정말 좋아하는 어 학생입니다 이름! <웃음> 이름, 김동산 저희보다 참고로 두 살이 많아요 두살 아, 많아요? 네, 아, 복학, 아 복학생 친구 다르다 아, 입장이. 아, 근데 이게 형, 형이라고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죠, 이거? 내거 뺏어 먹으면 안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21살이라고 들었습니다 21살? <웃음> 네 14... 17살입니다 저 여기 이력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아, 아, 혹시 나이 속이시고 네. 오셨나요? 신분증 좀보여주시죠 사충 학생 니키라고 해. 와, 와우, 재밌겠다. 빠를 것 같은데, 빠를 것 같은데. 빠는데? 귀여운데요? <웃음> 준비. <웃음> 와, <우와>, 뭔가 긴장된다. <웃음> 시. 나 <웃음> 지금 빨리. <웃음> 시. d 키 d 키 d 키 d 키 d 키 채널 다해요! 채널 다해요! 아 뭐야? 채널 다해요! 채널 다요 하여튼, 형. 할수 있어요? 네. 이 스테이, 스테이, 스테이, 스테 안돼, 멈췄다. 니키 멈췄어. 니키 멈췄어. Can't control my body, day, day... 증명해 주세요. 못하는 걸 증명해 주세요. 증명을 못하잖아. 진짜 안 돼요? 진짜, 네, 진짜 양쪽이, 안 돼요? 양쪽이 같이 되네 어? 아 진짜 안 돼요 어, 진짜 안돼 양쪽 근육이 약간 연결돼 있나 봐 커넥되어 있어요 여기. 커넥 아. 이마에 커넥 하나 있어요 5 6 5 6 7 이든든란것다든뭐 <웃음> 하는 거야? <웃음> 그거 아니잖아. 저든명 똑같은데. 든든든든든든든든이든든로 걸어가. 네, 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이든이든 이거 하고 이거. 소리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웃음> 진짜 <웃음> <야! 웃음> <오! 와, 웃음> <진짜네? 웃음> 야, <웃음> 오케이 이거 오엑스 해볼까 이거는 저도 맞을 것 같아요. 나는 맞을 것같아 특히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이거 이거 아니아니 자신감이 있어야 지 이거, 이거 진짜 자신감. 수 있어. 나도 한다. 정 형의 특기잖아요. 아니 <웃음> 근데 브랜드가 너무 많은데. 너 괜히 또막 <웃음> 모른 척하고 계속 먹는 거 아니야 또? <웃음> 아, 어 들어. 들어. 들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이거. 들어. 들어. 들어. 이 이건 봐도 모르겠다. 봐도 <목소리> 모양이 좀 많이 달라. 과연? 나 알겠어. 나 알겠어. 알겠어. 이두 번째야. 아, 더요. 어, 아, 이... 근데 이건 알겠어. 이걸 알겠다고요? 진짜 <웃음> 이건 알겠다고요? 이건 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아, 브랜드 음. 아, 진짜 처음 본떡볶인데 네? 나도, 처음 본. 음. 어, 진짜 근데 저도 알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음. 어렸을 때 많이 먹어요. <목소리> 첫 번째 꼭소세지도 있어? 네. 없어요. 그건 알려줄 수 없어요. 그알면줄소세지 있는데. 그러니까 떡밖에 못 먹지. 아, 떡이, 떡밖에, 떡밖에 안 줘야지. 지금, 지금, 지금 떡밖에 지금 모든 그세 가지 떡볶이에 맞아요. 떡만 주고. 떡이랑 오뎅밖에 없어본 적인 건 떡과 오뎅밖에 없어. 그리고 소세지 있는 떡볶이 근데 오생이가 아닌가? 왜 이렇게 X처럼 행동하는 아니 맞추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도 오네 그렇게 평평성을 위해서. 아니 그저 참고로 소시지가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뭐예요? 근데... <웃음> 거의 틀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웃음> 이거... 이게 맛으로만 해야 되니까 아, 재료 이런 거... 아니, 이건 진짜... 이게 제일... 이거는 맞춰야 돼. 이건 맞춰야 돼, 맞출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첫 번째, 첫 번째, 번째 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영떡. 네. 연떡 네. 네. 네, 첫 번째 거, 연덕. 첫 번째. 친절. 세 번째. 세 번째 거. 근데 이게 쌀떡, 밀떡 두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니가 니가 니가 니괜찮가가 진짜 니가 니가 니가 요가 니가 니가 니가 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3, 2, 1, 가 니가 니니스